5월 20일 19시. 순이는 집에 도착한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멀리 가지도 않고 내 주위를 빙빙 돌며 쓰레기더미 앞에서 서성거렸다. 나비야! 어, 저기있다, 엄마. 엄마 비와가지고 무릉더미 생겼네? 5월 19일 영상입니다. 순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밥주는 응. 야생들고양이 나비였어요. 나비! 음, 딱 여기까지만! 어제는 우리가 따라오는 걸 알고 소나무밭 안쪽으로 들어가 집을 보여주지 않고 사라졌었다. 우리는 안쪽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 야생고양이니 당연히 저런 곳에 살겠지. 나비 너 이거 먹지? 너 이거 먹잖아. 2021년 5월 20일에 올렸던 길고양이 따라갔더니 쓰레기더미 안에 새끼고양이가?에 나온 내용을 지금부터 아기냥이를 처음 만날 때까지 약 10분간의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나비! 어? 너 머리 목기 나비! 영상 속 시끄러운 소리는 순위를 얼마 전에 응가를 하게 만든 바람이 나오는 기계로 아빠가 청소하는 소리예요. 음질이 깨끗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웃음> 먹었다. 너 채식주의자구나? 나비 아기 나 이들을 구해달라고 온 순이었지만 쓰레기통이 앞에서 머뭇거렸다. 5미터 앞에서 고민하며 서곤거렸다 고민했었나보다 어제도 따라가니 멀리 돌아가서 이상한 곳으로 갔었다 야생고양이는 집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들어서 오늘도 또 그렇게 할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은 내 눈치를 보며 멀리 가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어딘가로 멀리 가는 듯 하더니 슬금슬금 쓰레기 더미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멈췄다 입구가 풀로 막혀있었는데 대초작업으로 집이 망가졌나 보다. 왜? 너 집이 사라졌어? 여기가 너의 집이니? 여기가 집인가? 너의 집이 사라졌어? 집이 다 망가졌네? 안에 무슨 공간이 있나 보다? 들어갔네? 잠시 눈치를 보더니, 순이 나비 쓰레기 봉이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들어갔어 여기가 집인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아니면 쉬는 곳 여기서 쉬나 보다 아이고. 나비 나비 여기가 나비 집이야?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나는 쓰레기를 치워주고 싶었다. 나비야. <웃음> 나비야. 아이고. 이런데서 뭐해? 고양이가 이런데 숨어있어요 나비 이 안에 새끼 고양이가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서 보이나? 여기서 안 보이네 고양이가 이런데 숨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나비 어? 너 여기 들어가서 뭐해? 네! 여기 있어요 나비 이리 나와봐 여기 지금 비닐봉지 우리 여기 이상한 쓰레기가 많아 그냥 치워주고 싶었을 뿐이다 점점 더 들어가는데? 아니야 해치지 않아 나비 일로 나와 <웃음> 더 들어가는데? 나비야 나오라니께 나비야 나와봐 그냥 쓰레기만 치워줄거야 나비야 일로 나와 글쎄. 노란 망고가 나를 반겨주있 플라스틱. 나, 그런 망고도 못고 물통하고 계속 쓰레기만 치우고 어. 있었다. 나를. 새끼 고양이 맞지? 맞네, 새끼 고양이! 너 여기서 키웠구나. 엄마 새끼 고양이가 있었어요! 와, 놀라, 놀라다, 놀란다, 놀라.